앉아! 앉아! 앉아봐! 불이야! 이야내 이름은 모르고, 딴 이름 가 야, 뱀만져줄게 엎줘봐. 발! 발! 손, 아, 손 응, 손손 불로! 불로! 불로, 불로, 불로, 불로. 블루라는 말이죠. 나는 그자료 가자잉 됐습니다 가자 앉아보라요 앉아 그렇지 앉아. 응? 앉아 앉아 앉아 맞다 이리 앉아 앉아 앉아봐 앉아. 불리이손손손손오지 응. 손. 음. 잘했어 그럼. 어 잘했어 어자손손손자손손 오리와 오리와. 음. 혼내는 줄 알고 이렇게 했잖아 우리가 한국말로야 똑바로 부럽게 불러, 아, 부럽게 아, 블루, 블루, 블루야 블루야, 음, 블루야. 야, 잘했어 그 이름이 뭘야 응, 블루 한타 어, 뭐 한타? 한타? 응. 어디어 가고 안 돼? 정답게한번 할게 하나, 한번 불러봐, 근데 블루를 어떻게 부르라고? 블루야 음. 와, 강하게 부르네. 강하게 부르네. 강하게 부르네. 부르네. 응, 와강아게부는게야 강아지 부르 애기들 부르 거야. 한타야 잘했어. 잘했어요. 잘했어요. 지금 연예인은 어 여기 어디까지 그, 한타가 지금 기분이 좋아하고 있지? 응. 기분이 좋지? 완전 이 <웃음> 이야. 내 이름은 뭐인가? 그다딴 이름 부를 없으면 그래가지 아, 산책은 오전에 하면 좋냐오후에 하면 좋으냐? 오전에 하면 좋다 한타야 내 만져줄 게지줘 봐, 억돌이 보세요. 옳지이 그리고, 오아이 오킬이, 오킬이, 오킬이, 아킬이 오킬이, 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 손, 손. <목소리> <에이>, 아 <마스터디아. 목소리> <목소리> 앉아 해보자. 앉아 앉아 이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